오늘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 부동산 방향과 건축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점선을 기준으로 반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제주도의 인구가 한 70% 정도가 제주시에 다 몰려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서귀포 쪽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엄청난 골머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구도신권과 신도신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신도심권으로 해서 많이 다니셨을 거고 실제 여기에 온주민들은 대부분 구도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전 같은 경우 구도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땅값이 상승이 됐는데 실제 한 5년, 6년, 7년 사이에 가장 급등하게 가격이 뛰었던 곳은 연동하고 노용동이며 연동, 노연 쪽으로 사실상 상가나 원룸 건물들이 급격하게 들어섰습니다. 노형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대도로변의 땅값이 기존에 600, 700, 800을 하다가 결국은 2000, 3000, 4000까지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8m, 10m가 800만원, 700만원 하다가 12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게 상승을 했죠.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많이 보셨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투자자들과 영주권을 주는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뛰었는데 특히 여기 보이는 노형 2차 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가격 상승세가 높습니다. 뭐 매스컴에서도 한번 저도 들었는데 여기에 중국인이 뭐 연예인이 산다고 해서 아파트를 부르면 부른대로 그냥 샀는데 그 가격이 1 0억 3억인가 12억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노영 2차 아이파크가 제주시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였는데 아직도 2400만원 다른거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센 편이죠 900, 800, 700에 갖다 대면 물론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와 예정인 아파트 가격도 2000만원에 달하고 1900만원 1700만원에 달합니다 노형 2차 아이파워트 기업 등에는 사실상 보시면 그래프와 같이 2000, 2014년도에 서서히 오다가 2015년도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상승을 하다가 다시한번 더 뛰다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고 있는데 무려 가억대가 4억대에서 10억 10 2억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10억대를 달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33평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서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약간 내렸어요 내리다가 아직까지도 가격대는 7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파트에서 그래도 최고로 비싼 아파트라고 뉴스에도 나왔는 노형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수는 174세대 뿐이 안돼요. 네. 세대수에 대비해서 사실상 위치가 좋고 이마트 건너편에 있지만 은 과연 이 아파트가 그 정도까지 할까 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고 실제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노영 2차 에파크는 신축인 예정 아파트들의 비교를 해서도 당당하게 아직도 인기 순위는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인기도 1위를 하고 있는 노영 벨라시티도 사실상 96세대분이 안 분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이파크 바로 건너편에 이편한 옆쪽으로 해서 상권이 아주 좋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차 2등 마찬가지 2위로 연동 백강 스위트 1 그 다음에 3위가 노영 벽강 하이본타워 7차 인데 마찬가지 근처에 요렇게 두개가 날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지만은 실제 세대수가 적고 부지가 적어요 그리고 금액은 무려 1900만원 평당 1700만원 2000만원 그래도 아직 노영 아이파크는 230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거죠 그리고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연동백강스리트원은 사실상 제주도 전체에서도 2위고 제주시에도 2위입니다. 마찬가지로는 벨라티도 제주도 전체에서 1위고 제주시에서도 1위입니다. 근데 사실상 보시면 은 부지 자체가 아주 적어요. 예, 입주 예정은 2021년도인데 두개다 비슷한 타입입니다. 실제 보시면 20평, 25평, 뭐 30평 요 기준으로 돼 있고, 세대수는 73세대 뿐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평당가는 17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억에서 5억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평수로 32평을 잡아도 5억 5천. 근데 작은 평수로 22평짜리도 3억 대입니다 평당 가격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노인 벽강 하이본도 사실상 79세대 그 다음에 스위트 M1도 73세대 이 정도 세대수면 뭐 나홀로아파트 개념도 아니고 세대수가 너무 적죠 육지에서 보통 이런 아파트는 나홀로아파트라서 이런 가격대가 나올 수도 없을 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지가 애브 크죠. 두개가 딱비교가될 만큼 부지는 큰데 2021년도 입주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서는 9위고 노영에서는 4위입니다. 부지 대비해서 생각으로 인기도는 떨어지는데 평당가는 그래도 2100만원입니다. 그 옆에 같은 경우 유니아이 티트도 부지는 좋지만 사회상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8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그 시세에 얼마나 땅값이 많이 상승했느냐를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전부다 연동 노영동 제주시로 신시가지 위주로 해서 1등 2등 3등 4위까지 3위까지 나와 있는데 당당히 4위를 보고 있는 도남해모르 같은 경우는 구제주에 있는 겁니다 도남해모로리치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시면 부지가 커 보이지만 아까 그거에 비교하면은 커 보이지만 실제 평수는 다양하게 있어 24평부터 45평까지 있지만 세대수는 423세대, 뭐 900세대, 1000세대 이런 개념이 지금 잘 없어요. 신축 아파트나 1위에서 5위를 보면 제주도가 땅은 넓지만은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제주시에 대부분 모여다보니까 가격대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매매가는 기본적으로 33평 기준에 6억 정도까지 나가고요 평당 금액은 1200입니다. 2,900의 1 가격에 비하면 4위의 인기를 가져도 실제 매매금액은 평당으로 12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천0 0 0에서 뭐 9600까지 떨어지지만 옆에 같은 경우도 1200이네요 이거는 1900이네요 1900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 정도 나오는군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아까 얘기 드렸 는 5위를 하고 있는 노형 2차 의파크 같은 경우는 실제 세대수는 174세대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5위고 제주 전체에서는 7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아직까지도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세대수가 뭐가과 뭐 100세대 200세대도 채 안된 아파트들이 평당 가격대가 2000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1900, 1700을 얘기하고 노형 2차 아파크는 아직까지도 2300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격을 보면 바닥을 찍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일단 유동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안 되고 그리고 건축 때문에 들어왔는 하층 쪽에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아파트 두 채, 세채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밑에 샷시, 골조부터 해서 하층에 들어오는 따라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오피스텔 예전에 분양가가 1억에서 1억 2천 피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달에 200에서 300에 보증, 보증금 200에서 300에 월 65만 원 60만 원까지 받던 6평 오피스텔이 지금 30만 원 해도 공7들이 많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오피스텔을 지었는 것도 문제고 사실상 아파트를 차라리 더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리고 원룸 마찬가지도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오피스텔 보다는 반토막은 안 났죠. 원룸 같은 경우도 45만원 하다가 지금 한 35만원 30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투룸 같은 경우도 80에서 85만원 하던 게 지금 65만원 70그 정도까지는 가니까 오피스텔이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대는 아직도 1900만원, 1 7 0 0만원이면 다른 지방 도시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 초창기 때 7년, 8년, 10년 전에만 해도 이 가격은 근처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프로테지를 보면 은 200%에서 300%까지 넘게 뛰어는 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신도심 위주로 해서 대부분 평균가격이 노영동이 1400만원 연동이 1400만원 이동이 1000만원입니다. 이호동 같은 경우도 신축 빌라들을 많이 지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거래되는 금액은 1100만원인게 결국은 상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주 크죠. 제주도는 렇지 제주도 자체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외곽지로 굳이 안가도 되는데 바다조망을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외도 같은 경우도 택지지역이 200, 150만원, 300만원 하던기에 갑작스럽게 600,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월 택지 마찬가지로 도마찬가지 200, 300에서 600, 700까지는 올라갔는데 애월과 하기는 지금 원룸은 좀났죠 여행객들 말고는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얘기, 웃긴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연동, 노용 등이 뛰니까 외도든 학이든 월세가 같았습니다. 실제 거리상은 애버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월세가 똑같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동무시장입니다. 제주를 관광 오게 되면 대부분 관광을 하고 나서 동무시장에서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회를 먹거나 선물 사갈 거를 많이 사오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중심지였습니다. 이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회집 골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고깃집 골목이 이렇게 쭉 있어 있어요. 있고 여기가 가장 핫한 동네였고 동문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상권이 대부분 형성이 되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쪽으로 장사를 하고 하,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수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사놓고 이쪽으로 해서 건물도 많이 사놨죠. 그런데 우연찮게 노형 연동으로 해서 택지 조성이 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더니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마찬가지, 노형 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지금 제2공항 말이 나, 말이 많은데, 공항 주변에는 바로 옆에는 소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권이 그리 그래 형성이 안 되고 좀 도태가 돼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10분 거리만 나가다 보면 대부분 공항 위주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2 공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투기만 안들어오면 말이죠. 항상 뭐 공항에 들어오면 전투기가 따라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항에 전투기가 K2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전투기가 위에 지나가면 전화 통화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느껴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짧. ...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제주도가 말이 좋아 섬이지만 은 여기 면적이 서울의 4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100만이 안되며 제주시 쪽으로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제주도 상권이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에 땅값이 이렇게 뛰었다 하더라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점포임대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마찬가지 회사분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경기는 아주 안좋은 편인데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씩 꼭 가셔야 될 곳이 참고로, 동문시장도 좋지만, 동문시장 옆쪽으로 가게 되면, 용담동 쪽으로 가다 보면, 서문시장이 있어요, 서문시장. 서문시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데, 뭐, 삼겹살, 소고기, 뭐, 비싸게 주고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서문시장 가면, 삼겹살 3만원치 사면, 3명 배 터지게 먹습니다. 물론 소주값하고 상차림비는 별도죠. 그렇게 그래 계산해도 소고기를 우리가 20만 원치 먹었는데 한 10명이 넘게 맛있게 먹었고 15명이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20만 원이 안 나왔어요. 술도 마찬가지 같이 먹었는데. 뭐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은 여기 가서 꼭 공문 시저저 저 서문시장에 가셔서 삼겹살을 드시면. 정말 맛있는 고기를 정말 싸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 제주시 쪽으로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귀포 쪽으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다가 서귀포 혁신도시도 사실상 활성화는 많이 안 되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남쪽이다 보니까 서귀포가 사실상 제주의 정치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많은 유입 인구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70에서 60, 70% 이상이 제주시에 몰려 살고 나머지 서귀포에 있고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이는 월정리 같은 경우도 평당 가격이 천만원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이게 좀 웃긴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부르면 부른대로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걸 매스컴을 보니까, 이건 계속 되겠다, 되겠다 싶어갖고, 맨 처음에는 잠깐 하다가 말겠지, 했는게몇 년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보따리 싸가 제주도로 다 들어왔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흑하다 보니까 월정리 쪽에, 사실상 월정리가 그래 뭐, 예쁜 바다는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가 이래 보면 바다가 다 예뻐요. 근데 여기 장사를 하겠다고 월정리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얼마냐 얼마냐 하던 게 땅값이 천만 원까지 뛰었어요. 지금 월정리 한번 가보세요. 그리 옛날 같은 느낌은 안날 겁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 더 예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지금 제주도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부터 얘기를 하려니까 힘드니까 읽어주는 뉴스로 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현재 제주도 동향이 어째되고 있는지 건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 매수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제주 부동산을 팔고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지역 토지는 31필지에 9398다.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60억 6300만원 가량이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이 처분한 제주지역 토지는 예순한 필지 4 3425다. 외국인이 매도한 제주지역 토지 금액은 123억 5천백만원이다. 필지로 봤을 때 외국인이 처분한 토지가 취득한 토지보다 갑절 많았다. 토지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차이 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한때 치솟던 제주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다. 못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역시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달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시 지역 토지는 스무아호 필지 6013로 매수 금액은 58억 3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처분한 토지는 47필지 4 1,287로 취득 면적보다 많았다. 처분 금액도 73억 8,500만원으로 취득 금액보다 많았다. 서귀포시의 경우 외국인 취득 토지가 2필지에 3,386인 반면 처분 토지는 14필지 2,137로 조사됐다. 취득금액은 2억 3천만원인데 반해 처분금액은 취득금액의 10배가 넘는 49억 6천6백만원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지난 한 달간 5,756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득 토지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취득한 것이다. 가장 많은 토지를 처분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으로 지난달 한 달간 무려 2 2,916를 팔았다. 기타미주 국적 외국인도 1만 136의 토지를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랜 기간 침체했던 제주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바닥을 친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번지월 첫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아파트 값은 0.26% 오르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주시 노형동 노형두 차아이파크 전용 면적 115는 지난 12월 10억 5천만원 7층에 거래됐다. 5에서 9월 8억 9천만 물결표 쌓인 9억 3천만원에 거래되다 11월 10억 5천만원 10층에 거래된 데 이어 또다시 10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2017년 3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서드사드 를 배치한 이유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든 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초과 공급 상태가 유지됐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2017년 8월 첫째 주 104.8 이후 지속적으로 내렸고 전세 수급지수 역시 그해 11월 마지막 주 100.0. 이후 줄곧 백선을 하회했다. 2018년 8월 제주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47.5까지, 전세 수급지수는 55.0으로까지 떨어졌다. 0 물결표 사인200 범위에서 정해지는 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자가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던 지수는 올해 첫주 들어 100을 넘어섰다. 제주 아파트의 매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선 건 3년 여만이다. 1월 첫주 제주의 매매 수급 지수와 전세 수급 지수는 각각 101.9를 기록했다. 매매 및 전세 수요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기 시작했다. 지난 해 9월 제주 서귀포 지역 주택 시장 매매 실거래 건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다다 합쳐 909건에 그쳤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작년 11월 말 매매 실거래 건수는 51.7% 증가한 1379건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74건, 단독주택 361건, 연립주택 235건, 다세대주택 197건, 다가구주택 12건 등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주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유입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를 겪은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본격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산읍 인근은 제2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해 제주 토지시장은 강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제주 역시 집값이 바닥 다지기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침체폭이 컸던 지역들이 올해는 반등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는 제주도 부동산 경기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